언제부터 선물옵션으로 전업을 하셨나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 2년 정도 선물옵션 전업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당시 스스로는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겼고 해서 전업을 시작하였고 다 끝난 뒤 선물옵션 전업할 능력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때는 약간의 경험만 가지고 무턱대고 뛰어들어 원칙도 수시로 어기고 몰빵하면서 엉터리 선물옵션 매매였습니다. 크게 벌기도 했지만 결국 이을때더 크게 잃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철저한 자금관리, 수익, 손실관리 능력이 부족하면 선물옵션 전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경험이 적지만 철저한 관리와 습관으로 월천만원씩 수익을 올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물옵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옵션의 투자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전업까지 가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만두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선물옵션 전업은 아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선물옵션 매매를 했습니다. 일을 다니면서 선물옵션 매매를 했을 때 3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와이프가 자금 관리를 하면서 일일 손실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해주고 진행하였습니다. 손실한 돈을 정하고 매달 누적으로 한 번도 손실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300만원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중순부터 이 강제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전업으로 들어서면서부터 돌격 앞으로 선물옵션 매매를 한 결과 수익이긴 하지만 심정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힘들었던 상처가 있기에 이런 내상들은 더 크게 느끼게 되었고 더 많이 지치게 되어 지금은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마저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3년간 꾸준하게 수익이 났던 선물옵션 매매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커져버린 레버리지의 일계약 매매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돼버렸죠. 그리고 예전 습관이 그대로 다시 배워버린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드는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싫어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선물옵션 투자의 스킬은 다양합니다. 노하우도 경험이 쌓일수록 다양하게 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철저한 통제, 관리만이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전업할 용기가 없습니다. 선물옵션 전업으로 자신이 있었으면 굳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그러지 않겠지요. 시장을 잘 보고 클릭 몇 번으로도 몇분 만에 적게는 일당, 많게는 월급의 돈을 벌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에는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지요. 많은 분들이 선물옵션 전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식이든 선물옵션이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을 공부한다고 하죠. 저는 이두 가지 일을 다 경험해 보았고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없이 이론 공부를 하고 수없이 모의고사를 봐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통해 합격권에 들어왔다. 객관적인 판단이 들었을 때 공무원 시험을 패스할 수 있듯이 선물옵션 전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매를 많이 했고 경험이 많다고 하여 선물옵션 전업으로 전향했을 때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아마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 주가의 향방과 그 향방의 강도를 개인 투자자는 전혀 알수 없으며 그 방향에 대해서 예측도 하여서도 안 되고 그 예측에 대한 확신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크게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부디 투자에 주의하시어 본인의 판단력을 한 번씩은 의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